이제 조건을 줬는데 조건에서 라이크 like, 별박이라고 적었죠. 별박이면 박으로 끝나는 건데 저희들은 박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별박이 아니라 박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기를 해주시면 박만순이 나오죠. 창을 닫고 저장해 주시고 보기에서 폼보기를 해주면 방망순을 볼수 있습니다 만드실 때 박별을 해주시면 됩니다